안녕하세요. 예리요리에요 5월 하면 축제, 축제가 생각나잖아요. 축제 시즌이 막 다가왔어요. 새로운 만남이 생길 것 같고 막 설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축제 시즌인 만큼 뭐 커플이든 솔로이든 괜히 막 예쁜 옷 입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쁜 착장들을 들고 왔어요. 또뭐 영상 마지막쯤에는 좋아하는 브랜드라던가 좀 좋은 브랜드 제품도 이렇게 추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너무 화려하게 꾸민 스타일은 살짝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그러시면 되게 막 까다로울 것 같고 눈이 엄청 높을 것 같고 어나 같은 쭈구리는 뭔가 별로 눈에도 안찰것 같고 막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뭐랄까 되게 심플하게 입으면서 옷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를 입으신 분들을 보면 조금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파타고니아, 나이키, 프라이타, 꼼데가르송 같은 브랜드 입은 제품 입은 사람이 좀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보다는 나이키를 입은 사람이 전좀더 좋아요. 축제하면 은막 밤새도록 놀잖아요. 근데 저희 주점할 때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주점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밤을 새면서 놀지 않는 건가요? 아, 막 그런 게 재밌었는데 막술 마시다가 서로 막 꾹냥꾹냥한 분위기 풍기면서 아, 우리 같이 뭐술 깨러 갈래? 그러면서 막손 닦고 괜히 막 캄버스 막한 바퀴 돌고 고막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막 그럴 때막 "어, 아, 너무 춥다" 이러면 내옷 입어 하면서 이렇게 거서 이렇게 딱 걸쳐주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럴 때 요즘 같은 날씨엔 코트보다는 사실 가디건이나 청자켓이 더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내가 막 옷을 이렇게 딱 빌려서 입었는데 어, 막 여기서 섬유 유연제 향이 나고 그러면 진짜 완전 싱쿵.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네, 사실 저 그런... 그런 적은 없고 사실 제 망상이에요. 근데 막 그때 막 향수 너 독한 향수 뭔가 코를 찌르는 향수보다는 음 뭐랄까 다운이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운이 진짜 남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더 좋아할 것 같은 향이고요. 아, 나는 흔한 향기 싫어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갖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향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좋아할 것 같은 향이 더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룩들 6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델 주우대님 착장을 들고 왔어요. 저 축제하면 사람들이 진짜 겁나 많잖아요. 이런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적절하게 어필하는 <웃음> 그런 착장인데 위아래는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맞추고 네온 컬러의 모자를 썼어요. 이러면 진짜 한눈에 보일 듯? 신발은 반스 체크보드 슬리본을 신었는데 와이 센스 진짜 주우대님은 진짜 항상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입을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은 주우대님 참고하시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네온 컬러의 모자는 인 사일런스 제품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다음 착장을 보면 이것도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는 룩인데요 쨍한 파란색 맨투맨에다가 베이지색 면 팬츠를 매치를 했어요 여기에 포인트 아이템 안경을 매치하면 진짜 굵고 상의 제품은 주우제씨가 전개하는 브랜드 시에스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 스트라이프를 입고 싶다 하면은 모델 방수우님 룩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컬러 조합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색 모자랑 베이지색 팬츠를 입고 이제 스트라이프 탑을 입었어요. 이 줄무늬가 되게 시선을 강탈하니까 위아래는 살짝 톤다운 이렇게 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 제품 아메스 제품으로 모델 방주 씨가 이제 올해부터인가 새로 만드신 브랜드예요. 요즘 모델들이 엄청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마 이게 두 대시나 뭐 뭐랄까 팔칠 mm처럼 나중에 뜨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 또 스트라이프가 입고 싶다. 네, 이번 스트라이프는 좀 청량감이 있다 하시면. 그 다음 착장처럼 데님 팬츠에 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렇게 옷 안에 넣는 것보다는 꺼내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상의는 아더에러 제품이고 니트 소재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뭐랄까 남친룩의 정석 같은 느낌인데요 우성님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는데 이분도 모델이세요 어, 화이트 맨투맨의 데님 셔츠 그리고 스니커즈를 매치했는데 컨버스 스니커즈 저는 스니커즈는 진짜 컨버스는 most 스트 헤브 아이템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디에 매치를 해도 다잘 어울리고 편하고 이런 룩은 사실 핏이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핏이 예쁜지 먼저 입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좀 귀여워요.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우터 후드집업을 입고 모자를 매치해 두면 좀 귀여워. 무난하면서 되게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 룩을 들고 왔어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브랜드 추천하면서 옷 추천 이렇게 하고 영상 끝마치도록 할 건데 먼저 저는 나이키. 나이키 집업 있으면 정말 활용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검정색이나 회색 같은 거 되게 활용도 높고 편하고 좋고요. 그 다음 카라트 카라트는 저도 있는데 가방을 추천을 드려요. 카라트하면 시그니처 컬러가 된장색이거든요.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 혹시 구매하신다면 이 컬러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꼼데 가르송 꼼데 가르송 스트라이프 셔츠 꼼데 가르송 가디건 많이 입으시는데 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뭔가 셔츠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건 파타고니아 모자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타고니아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랄까 조금 어? 어? 저 사람? 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스투시! 스투시는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스투시에서도 뭐 기본적인 맨투맨 같은 거 입으시면 되게 뭔가 저는 좋아요. 그런데 아, 막 나는 옷 좋아하니까 막 이런 거 입어야지 하는데 너무 옷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을 것 같은 브랜드 제품 입으시면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 그냥 뭔가 이건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적당히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입으면 어, 저 사람한테 패션에 신경 많이 쓰나 보네? 뭔가 어, 오 이런 느낌인데 너무 막 극소수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옷만 입으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라고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좀 막, 그,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럼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브랜드는 뭐가 있으세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랑 같이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안녕!